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음, 26일 임자일. 아, 양역으로는 11월 26일이고, 음역으로는 10월 27일 임자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늘 전국적으로, 전국적이라겠나요? 특히 일부 지방이라겠는데, 뭐, 일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하더니, 여기 대전은 지금 진눈깨비가 실시라고 했습니다. 뭐, 첫눈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게 아마 날이 추워지면, 눈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십습니다. 음. 오늘, 이 천일이, 음, 여러분들이랑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분, 자부분에 제가 그, 무당들 제자들 분류와 그 능력 뭐 그런 얘기를 어, 저번 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음, 그 얘기에 그 후속 타2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간에. 연느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음참 허접지 않은 얘기들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어, 이 천일이 몇 마디를 어, 서로 안에 알려드리고 나누고자 어,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웃음>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신 신명님들이 참 중요하기 중요합니다. 예, 저, 그때도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저번 주 주제, 저번에 그때 그주제는 뭐였었냐면, 누군가가 뭐 이제, 사신제자, 영궁제자, 뭐 천상제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제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고 요것뿐이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지자가 아니다. 하고, 풀어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 중에 흔히 하는 얘기로, 신법제자, 불법제자, 도법제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거나 나누기도 합니다. <웃음> 간단, 간단히 나눠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신법, 불법, 도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예자 제자님들도 잘 생각해, 염두해 두시고, 아니, 그, 들어보시고, 해시해, 이게 뭐냐면, 자, 신법제자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 선거리라기 가지고, 띱니다. 꿍작꿍작, 응? 꿍작꿍작 해가지고 떼요. 보통 선거리는 다 이렇게 선거리, 특별 말로 이제 선거리다 하면 서서, 서서 구슬하는 그런 형식이 주로 주입니다, 주. 자, 그러면 신법제자라 하면은 선거리를 주로 하고 불법제자와 도법제자, 불법제자 하면은 뭐 글자 그대로 그 불교, 불교 관련 의식이나 그런 행태 비슷한, 그러한 거를 이루는 제자를 우리가, 그, 덮, 아, 불법 제자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큰 의미에서, 이 제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보통 승려, 어, 중 있죠. 중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중을 불법 제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본인들이 야씨 무슨 뭐 우리는 아니거든 뭐 그렇죠 그건 뭐 자기들 생각있고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큰그 대분류로 봤을 때 아, 불법 저자 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독법 저자는 뭐냐 독법 저자는 우리가 봤을 때그 옛날 그 제가 들리긴 도교. 아, 도교를 위시로 한 쭉 내려오다가, 우리 무속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맥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상님들 중에, 조상님들, 도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산천, 명산을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도를 닦고, 나름대로 깨우침이 있으셨고, 이런 분들이 제자사 모셨을 때, 그 제자를 이름하기가 도법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명님, 신령님들이, 에, 도를 많이 옹바신, 응? 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제자를, 아, 도법제자다. 하고, 칭합니다. 그런 제자는, 선거리가 아닌, 앉은거리. 앉은거리. 도법제자가, 그, 이게, 그, 그, 무당들이 구달 때, 그, 그, 뭐 이게, 옷을 걸쳐있고, 막, 풍당풍당, 이렇게 쓰고, 이게 하지 않습니다. 도법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빌어내거나 추근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술하거나 제사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에... 서로 연관어를 지어보면 신법제자는 선거리, 도법제자는 앉은거리. 다 똑같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그런 뇌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천일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이, 이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이 천일이 그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천일은 그 제자기를 걸어온 지가 이제 한 10년, 15년은 안 됐고 한, 한 12, 13년 된것 같습니다. 12, 3년이 지자기를 쭉 걸어온 것이. 그런데그 A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 그 A라는 제자는 15년, 20년, 30년 걸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 이제 신적인 이야기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제자가 이름, 이름하여 저한테, 이 천일한데, 나중에 대빡구로 태클 탁뚫는게 뭐라니. 어머, 뭐 제자길도 얼마 안간 것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천일을 했습니다. 지랄하세요. 제자길를 1년, 2년, 10년, 20년, 오래 갔다고 해서 그 제자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단 1년을 걸어오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커온 자라온 제자가 기냐 아니냐 그 차이가 무척하게 중요합니다. 아 어, 그러면 나이 먹으면 장땡이게요. 세월이 가면 장땡이게요. 이게 우리 어느 직장 마냥 세월이 지나가면 호봉수 올려주듯이 그거 아닙니다. 호봉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직급이 올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무당으로서 제자로서 후붕만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본인의 능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음. 자기가 모신 도사할배가 도사할 도사할아버지가 뭐 누구누구가 도력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건 자기 얘기지 그죠 그 누가 인정을 해준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인정을 했다 치자고요. 그래 맞아. 너희 할아버지 제일 높아. 도력 최고야. 하고 인정을 해준다. 한들 문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은 도력을 갖고 있는 오신 신명님과 신령님 경무지 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머리에 똥만 췄습니다 머리에 똥만 췄어요 이게 이름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런 얘기하죠. <웃음> 누가 막그 자기 집안 자랑을 합니다. 아니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나 자식들 누구가, 뭐, 사돈에 누가 가지고 어, 뭐,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요즘 하도 요즘 하도 갑질을 그어지겠나마이너는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엠마, 사장은 니네 아버지가 사장이지, 니가 사장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말 이해하셨죠? 도력을, 그 높은 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신령님과 신명님이지, 그 제자가 그 정도의 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력을 갖고 온게 자기, 자기 할아버지, 조상님, 신령님, 신명님이지, 어찌 본인이 그 도력을 가지고 온 것이나 지가 갖고 있는 건, 그건 아니죠. 분명히 이건 다름입니다. 2 0 0이 밤에 대리운전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자, 차가 에쿠스가 있어요. 아니면 벤츠 s 6최고 제일 좋은 차가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차가 고급 대중적으로 인식할 때 고급 차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꼬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차도 고급이고 그 차주, 차를 모는 뭐 주인. 차도 고급이고 주인도 고급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차와 어울리는 레벨을 갖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와 졸부가 아닌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졸부가 아닌 정말로